Thank you. 호 테리, 펜션이에요. 아, 펜션이죠. 어? <웃음> 들어올게요. 안녕. 앞에는 강아지가 있어요. 우와. 안녕. 안녕. 꼬리를 찰랑텔랑. 안녕. 안녕. <웃음> 우와. 여기가. 여기가 물건 같은데 좀같이시면안 될까요? 으아, 여기가 천연한옥 펜션입니다. 우후! 여기 천연 펜션에 여기 쪼록 이렇게 방이 맞는데,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가져 저희 방은 영꽃빵이네요 네연꽃빵 보여주세요 출발 아, 자 지금 W는 짐 치우고 있네요 오놀래 <웃음> 안녕 안녕 <웃음> 뭐하고 있어요? 작가지 작아지고 는데 신고 있어요? 네. 와 저기는 바베큐장이에요. 저희만 사용할 수 있는 어 잠깐 루마로 바베큐장입니다. 자, 가 지금 신발 안 신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내려서 여기에 와 이게 장판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장판. 따뜻하게. 이건 뭐지? 완전 따뜻할 것 같아. 여기 경치가 좋대요. p l a 예 i 예 g 예 i t h the 아주 잘되고 있나요? 빠션 펀생 l o b s t e 도도 도도 도도, 음, 도도 도도 도도도 l o b s t e 아니 이거다 이거다 저요 제... <웃음> 오 맛있겠다 엄청 잘익었네와 진짜 잘 익었지? 그래. 엄청 잘 익었는데? 응.